언제부턴가 사용하지 않게 됐죠. 휴대전화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통신기기도 세월의 흐름을 쫓아가야죠. 삐삐를 쓸 때는 호출 기능이나 음성사소함 기능이 획기적이긴 했어요. 그런데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것보다 획기적이지는 않았죠. 그 새롭고 편안한 것에 눈을 뜨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 아닐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손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공기전화박스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휴대전화 때문에 이제 그런 수고를 덜게 된 거죠. 무선 호출기로 통신업계에 진입한 펜텍은 우리나라 벤처 1세대의 성공신화로 불렸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정보기술 전자업계에서 가장 치열한 휴대전화 시장에서 수년간 존재감을 알려왔기 때문인데요. 전 직원의 70%가 연구원으로 구성되고 5천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은 대기업의 아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력도 고가의 프리미엄 전략, 내수시장 공략 등 시장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자 결국 물러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벤처 신화 펜텍은 왜 뒤처지게 되었을까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는데요. 높은 기술력에 집중하면서 신기술을 적용한 최고 사양 제품만을 고집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더 앞선 기술로 판단되었던 소프트키 방식을 스마트폰에 적용했지만 시장에서 외면받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하드키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였던 것이었죠. 즉,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사의 우수한 기술력만 믿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또 다른 요인으로 신제품 출시 시기와 이동통신사의 장기간 영업정지라는 규제와 맞물려 시장 판매에 발목이 잡힌 것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규제 및 시장 흐름을 예측하지 못하고 신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결국 치열한 연구개발 끝에 선보인 신제품 스마트폰은 파격적인 가격 할인과 낮은 공급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 또한 시장 환경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신제품에 대한 출판 시기를 오판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들은 창업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은 고객의 호응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빛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즉, 기술 창업을 할 때는 고객과의 소통, 시장을 보는 통찰력 등을 통해 차별화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가 전략을 통한 소비층 공략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차별화된 제품일 수도 있겠죠 또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틈새 시장 공략이나 글로벌 시장 탐색 등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기술력을 내세워 선방하더라도 결국 브랜드 이미지나 마케팅 생산력 등 수요가 많아질수록 감당하기 힘든 자금 문제와 위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력과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요. 리튬 1차 전지 및 특수전지 생산업체인 A기업의 사례입니다. 앞서가는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말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연 공기 전지 기술로 사업화를 시도한 A 기업은 저렴한 가격과 효율적인 전력 활용을 인정받은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화 당시는 시장이 성장하기 전으로 기술 완성도가 높지 않았던 상황. 당시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했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A기업은 시장 진입 시점이 지나치게 빨랐습니다. 앞서나간 기술로 인해 정확한 시장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요인이었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술은 기술 자체만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기술 기반의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이윤이 창출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는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창업가들은 종종 신기술에 대한 강한 신뢰와 자부심으로 고객들의 실제 구매 의도나 시장 분석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사업화하기 전에 반드시 기술의 구현 여부, 시장 경쟁력 등을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번 차시를 통해 기술과 시장, 제품 서비스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기술 창업의 사업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사업화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기획 단계에서 무엇을 연구 개발할 것인지를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죠. 이렇듯 보유 기술, 인프라와의 적합성을 따져보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리적, 기술적 요인을 파악하여 비용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새로운 기술, 차별화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개발에 앞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차별성을 갖추었는지 또한 기존 기술 및 제품과의 정합성은 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기술 분석의 차별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가치, 희소성, 대체 가능성과 모방 용이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은 모방이 쉽지 않고 기술 확장이 용이하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차별성이 오히려 고객에게 외면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적외선을 이용한 키보드인 IR 키보드가 대표적입니다. 기술성이 높은 혁신 제품임에도 시장에서는 크게 각광받지 못한 이유는 일반 키보드의 터치감에 익숙한 고객들의 감성적 반응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는 기술성을 분석할 때 개발자의 입장에서 검토하기보다는 사용자, 고객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성공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과 고객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적합한 시점에 시장에 진입해야 합니다. 훌륭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고객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창업자들은 고객 니즈와 시장 규모 예측을 소홀히 할수 없는데요. 이렇듯 시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 수요 예측, 고객 경쟁, 시장 전망과 목표 시장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엔리코 페르미가 개발한 사고법인 페르미 추정법은 제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데요. 화면의 예시와 같이 데이터 조사를 통한 가정, 추론을 통한 어림샘, 그리고 현실성 검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페르미가 학생들에게 제시했다는 대표 사례인 미국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사는 몇 명일까라는 문제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조율사 수는 100명일 것이라는 답안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답은 제한된 데이터와 상식을 토대로 추론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현실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스스로 더욱 정확한 추정을 하려면 무엇을 조사해야 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객들의 성향과 취향이 다양하고 선호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으로 카노 모델 기법이 있습니다. 카노 모델 기법은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품질관리 및 마케팅 기법으로 제품 혹은 서비스의 기능 수준에 따라 고객 만족도 및 감정 반응을 알아보는 조사 방법입니다. 매력적인 기능과 요소, 1차원적 기능과 요소, 기본적인 기능과 요소의 3개 요소로 구분하여 확인하는데요. 고객 만족도를 5가지 척도의 긍정적, 부정적 질문 문항들로 수집하고 분류표를 이용하여 분석합니다. 카노 모델 기법은 고객 니즈에 기반한 제품의 기능을 선택할 때는 유용하지만 제품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용자, 편향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매력적이고 만족한 기능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향이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경쟁 요인을 분석할 때는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모델을 주로 활용하며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관계, 신규 기업의 진입 위험, 대체제의 위협, 구매자의 협상력, 공급자의 협상력의 5가지 요인을 분석합니다.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 환경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물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메일과 앱 쇼핑도 할수 있는 안경형 모바일 기기입니다. 이 기술은 2014년 시제품이 출시될 때만 해도 혁신적인 IT 제품으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위험이나 데이터 활용 범위 등 윤리적 문제에 봉착했고, 결국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력만으로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례도 존재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현 시점에서 제품 혹은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한가, 상업적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경쟁 제품 혹은 서비스 대비 경쟁력을 갖추었는가. 기술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 및 생산 역량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고객입니다. 또한 수익 창출이 기본적인 목표라면 결국 사업화할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고객과 시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 개발 자체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고객의 관점이 등한, 등한시된 제품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장의 향후 변화는 어떠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